<목소리>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지금 한창 졸업 시즌이잖아요. 학교에서 졸업 사진도 찍을 텐데 제가 매번 졸업 사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유행을 타지 않는 무난한 스타일로 꾸미면서 나에게 어울리게 메이크업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살짝 웨이브 넣는 머리. 뭔가 앞머리는 시대에 따라서 또 유행하는 앞머리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앞머리가 없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도 없이 약간 이런 웨이브 이런 스타일링하고 무난하면서 예쁜 그런 색조 아이템들을 사용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그럼 빨리 보러 가시죠! 먼저 톤업크림을 사용해서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어줄게요. 이 톤업크림은 소량만 사용해서 펴발라도 충분히 하얘져서 조금만 사용해서 메이크업 베이스 역할로 깔아줄게요. 이 크림이 진짜 맑고 뽀얘지는 느낌이라서 요즘같이 화장을 잘 안하고 다니는 시기에는 이거 하나만 발라줘도 괜찮더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발랐는데 반쪽만 발라가지고 바른 쪽안 바른 쪽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반쪽만 발라봤는데 이쪽이 바른 쪽, 이쪽이 안 바른 쪽 뭔가 진짜 맑고 뽀얗게 하얘지는 그런 느낌 아시죠? 나머지 반쪽도 발라줄게요. 이는 바를수록 점점 하얘져가지고 나중에 이 톤업크림만 사용해서 메이크업할 때는 하이라이팅 해주고 싶은 이런 콧대나 광대 그런 부위에 덧발라주면은 얼굴 윤곽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만 하얘면 안 되니까 목도 이렇게 발라주고 지금 이렇게 손하고 차이 보이시죠? 밖에 나가면 또 창피하니까 이렇게 손도 좀 발라줍니다. 다음은 화사한 톤의 핑크 파데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빠르게 펴바른 다음에 퍼프로 톡톡톡 두드려서 밀착시켜줍니다. 그리고 컨실러를 사용해서 얼굴 칙칙한 부위나 다크서클, 잡티 같은 거를 좀 커버해줄게요. 제가 이번에 이마에 트러블이 꽤 많이 나가지고 건강에 안 좋은가 봐요. 이마에 쏠렸어요. 그래서 이마 쪽을 좀 평소보다 많이 커버해줘요. 파우더는 전체적으로 발라줘서 매트하고 보송보송한 피부표현으로 마무리해줄 거예요. 사진에는 글로우한 광보다는 매트하게 보송보송한 그런 벨벳 같은 피부표현이 좀더잘 나오더라고요. 다음 아이브로우로 눈썹도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요즘 트렌드가 아치 형태의 눈썹이잖아요. 근데 또 너무 아치로 그리면 은 시간이 지났을 때좀 촌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 어울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같은 사람한테는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너무 일자도 아니고 너무 아치 형태도 아닌 그런 눈썹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려줄게요. 오늘은 이 팔레트 하나로 색조 메이크업을 거의 다 해결해 버릴 건데요. 이렇게 블러셔, 쉐딩, 섀도우로 활용할 수 있는 컬러들이 다 모여 있어요. 화장품 여러 개안 챙기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수정화장을 할수 있어서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색들이 골고루 잘 어울려서 다양하게 색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진짜 가성비 갑이에요. 여행갈 때 이거 하나만 챙기면 완전 풀메이크업 할수 있어서 쓸모가 많은 멀티 팔레트예요. 이거 팔레트도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팔레트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글리터가 좀더 은은하고 베이직한 섀도우들이 모여있는 1호 베이직 큐브 팔레트를 사용해 줄 거예요. 먼저 이 무드바이브를 사용해 얼굴 윤곽을 잡아줄게요. 사진 촬영할 때는 얼굴 윤곽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포샵을 다 해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그래도 사진사님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다 해놔야 돼요. 먼저 코부터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이런 입술 을윤것 같은 경우는 뽀샵이 힘들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쉐딩으로 사용할 컬러들이 다양해서 섞어 쓰기에도 좋고 특히 다른 팔레트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쉐이드간의 경계도 크지 않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서 자기한테 맞는 컬러로 조합해가지고 사용하기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뮤트 핑크 컬러를 사용해 음영을 먼저 줄게요. 다음 무드바이브 컬러 중 가장 왼쪽에 두 색을 섞어서 좀더 그윽한 느낌으로 칠해줄게요. 이렇게 언더 쪽에도 칠해줍니다. 그리고 웜 그루브 컬러로 눈 앞과 끝에 음영을 줘서 좀더 눈이 커보이고 깊어보이게 만들어줄게요. 마찬가지로 언더 삼각존에도 칠해줄게요 그리고 작은 무지개펄이 차르르 있는 주얼빔으로 애교살을 강조해줄게요 펄 입자가 작아서 사진에도 적당히 애교살이 강조되어 보여서 예쁘더라고요 오늘 아이라인은 꼬리를 올려 그리지 않고 적당히 가로로 길어보이게 빼줄거예요 다음은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주고요. 눈 떴을 때도 슬쩍슬쩍 보일 수 있도록 그리 바로 자연스러운 컬러의 마스카라로 컬을 고정해주고 좀더 속눈썹이 잘 보이도록 해줄게요. 속눈썹이 있으면 확실히 눈 아래 위로 커 보이긴 하거든요. 눈도 음, 같이 다시 팔레트로 돌아와서 여기 아까 썼던 뮤트 핑크 컬러를 이렇게 블러셔로 사용해 줄 거예요. 딱 블러셔로 바르라고 이렇게 넓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컬러를 아까 아이섀도우 베이스로 깔았잖아요. 아이섀도우로 발랐던 컬러를 볼에도 사용해 주면 통일성도 생기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또 메이크업이. 이 컬러가 원래 자연스러운 색이라서 막 붉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그래도 너무 과즙 메이크업같이 발그레 발그레하게 칠해 주진 않을게요. 적당히 청순하게? 요즘에또 약간 나 블러쉬 발랐다 하고 딱! 티나게 하는 게 조금 유행이잖아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게 또 나중에 지나서 보면 은 화장 왜 저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가 제일 좋죠. 진짜 예쁘다.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걸그룹 화장 볼터치 느낌? 자연스러운 광의 하이라이터로 콧볼이랑 콧대, 입체 표현을 더해줄게요. 앞볼에만 살짝 하고요. 인중이랑 턱, 이 정도로. 립 컬러는 평소에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색으로 바르면 좋아요. 저는 평소에 살짝 채도가 있는 컬러를 바르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퍼스널 컬러도 그런 색이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해서 약간 그런 색으로다가 발라보겠습니다. 먼저 살짝 이런 중채도의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볼게요. 오늘 사용한 컬러들이 다 살짝 따뜻한 느낌이 있는 그런 핑크색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블렌딩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만 마무리해줘도 전체적으로 조합이 잘 맞고 예쁘지만 저는 정성레드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이렇게 좀더 채도가 있는 느낌으로 완성해줄 거예요. 이렇게 채도가 좀 살아나야 저는 잘 어울리는 느낌.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 멀티큐브 팔레트에 있는 무드바이브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까지 강조해주면 메이크업이 끝이에요. 이건 또 포토샵으로 만들기 힘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까지 예쁘게 정리해주면 약 완성! 오늘은 졸업사진 무대에 어울리는 언제 봐도 시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을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졸업사진뿐만이 아니라 증명사진 찍을 때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이 치크 컬러가 진짜 의외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약간 걸그룹 느낌. 보리 걸그룹 느낌. 귀걸이도 무난 무난한 이런 링링 링 귀걸이. 그리고 끝나기 전에 제가 꿀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사용했던 이 멀티큐브 팔레트랑 로지톤업 크림 있잖아요. 이두 제품을 올리브영에서 12월 6일까지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반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 한번 구경 가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top of wide open scene